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집 방문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어디에 계시든 둥근 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1회 로또총 판매액 1,043억 원, 1등 당첨금 257억 원으로 8분이 당첨돼 1인당 32억 1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6,84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요리 수업 현장 찾아갑니다. 경기도 오산시, 이곳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특별한 요리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과일을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 카르트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색다른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학 동안 아이들이 더욱 풍성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아이들 그중 요리 수업은 가장 인기였는데요. 네, 오늘 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과일을 직접 손질하고 만들므로써 흥미 유발도 시키고 또 창의력도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루베리와 키위, 오렌지 등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올려 바삭하고 달콤한 타르트를 완성했는데요. 남은 재료에 설탕을 섞어 맛있는 과일청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니까 가족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체험도 하고 가족을 위한 깜짝 선물도 만들어본 시간.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어, 오늘 엄청 재밌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를 부모님에게 선물하려는 생각하니까 기뻐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호는 한국생활 18년차의 벨기에 청년을 모셨습니다. 네, 줄리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봉사학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한 외국인들과 함께 봉사활동단체를 설립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외국인 친구 중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지만 언어장벽이라거나 정보 같은 거 얻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결해 나가고자 이전 단체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700명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거 많이 하는데 뭐 소외이웃돕기도 했고 동물보호센터 소 같은 데 가서 도덕꾼도 했는데 환경에한 관심 이 많다 보니까 네. 환경 조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가서 쓰레기 줍거나 한강에 쓰레기 주는 것도 많이 했고요. 진짜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앞으로 이런 쓰레기 어떻게 좀안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따뜻한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환경보호는 우리 이상의 작은 시점부터 시작되니까 즐거운 한결이 보내시고요. 환경을 위해서 한번더생각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겠습니다 yep.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제 1032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몇 번입니까? 6번.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6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 12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19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1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42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28번. 제1032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6번, 36번, 12번, 19번, 1번, 42번이고요. 2등 보너스불 당첨번호는 28번입니다. 지금까지 줄리영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